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퓨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종 보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종 보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라면 일종 보통으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남성들 대다수는 일종 보통으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수동 변속기 위주의 화물자동차로 운전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작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화물자동차도 자동 변속기 차량이 많아져서 2종 보통으로도 충분히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돼 1종 보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때문에 2종 보통을 취득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대적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경찰은 10월이나 이르면 11월 중에는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치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통티뷰, 현재 2종 보통의 자동 면허를 도입한 것이 1996년이었으니까 개편이 된 이래 26년간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었고 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 변속기 면허로 구분이 된 반면 1종 교통 면허의 경우는 수동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중 1종 보통 면허가 현재 보급된 자동차들의 자동 변속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거야. 작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전체 차량 약 2,491만 대 중에서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 약 1,997만 대인데 실제로 국산 카고 트 시장에서도 자동 변속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신규 판매량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 이 때문에 경찰은 1종 면허에도 오토, 즉 자동 변속기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고, 2종 보통 면허와 동일하게 자동과 수동 변속기 면으로 구분해 선택해서 응시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경찰은 이미 지난 7월 현행 운전 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새롭게 개편되는 운전 면허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래. 또 현재는 2종 보통의 수동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중에서만 7년 동안 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만 거치면 1종 보통 수동면허로 갱신을 할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개편이 된다면 2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하는 운전자도 동일하게 7년 무사고 적용을 하게 되고 1종 보통 자동면허로 갱신을 할수 있게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국내 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카라반이나 소형 보트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개편이 될 경우 굳이 1종 수동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일종 자동 면허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에 찬성의 의견도 많은 반면 소형차도 사고가 많은데 대형차는 사고가 더날 것이다. 대신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를 올려야 한다 등 우려 섞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운전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준비가 잘된 개편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련다 네, 수고했어, 덤집이